안녕하세요 어 유튜버 어고예어 네, 어, 요즘에 참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그 유튜버 그니까 뭐어 나는 이때까지 어 녹화만 어 계속하고 어떻게 되는 또어뭐 그의 길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아유 내가 지지더라고 그런 것보다 어, 가능하면은 어, 양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, 양지 맞나 어, 모르겠다 자 찍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네어 그래요 어 구독과 어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 구독은 굳이 해줄 필요 없어요 어 매운 말하는 거지만 좀 재밌겠다 싶으면 구독하시면 되고 아좀 지루하다 싶으면 아, 그냥, 영상만 봐주셔도, 그거, 그거 하나만으로, 어,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. 어, 그래도, 아, 내가 유튜버라, 유튜버구나. 그거, 한국인 아니, 튜토리얼 맵이라고, 어. 어, 거기에 한국인들 즉시 즉시하게 억수로 많아요. 예. 응.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어. 있냐? 아신간 아, 카드는 아, 줄 알다. 야, 내가 칼빵을 갖다 오지게 많이 맞아 가지고 뭐만 하면 뭐, 사람들 막파울리면칼드고 있는 건줄 알아요? 응. 어. 아, 되지 마요. 어, 이번 이번 또 뭐야? 농악킹가? 뭐 군가? Hello everybody. Hello, Hello everybody. <웃음> Hello shaman. Hello. Hello. Hello. Hello everybody. Oh, 어, your avatar Hello. also handsome. 어. I'm YouTube. You? Uh, I'm YouTube. I'm a YouTuber creator. You? Uh, yeah. Nice to meet you. I don't you. care, you YouTuber. I don't care. i e to m t o u o m n o e a o o y o o o o k a Okay. 뇌절 o a y y o u t u b e o 야 죽어라! 노시다꾸 야아! 예, 파티크 꺼주세요. 토, 아 무서워. He, he, he 어 어어.. 어, 어, 어, 잠시만. 어어아아나 <웃음> 어디가? 오.. 씨.. 유튜브 사 어! 아, 라비다! 예? 유튜브 예? 유튜브 사 시끄럽거든. 아, 아, 예 예. 어, 유튜버 is a 어, very noisy o 어, 시끄럽거든. 아 어, 이거 한국인 <웃음> 어, 중국인, 중국인이요. 아, I am Korean. 예. Yeah. Crazy <뭐라나> Korean. Korean. 데 중국 중국 막 소리 있어. 아, 중국. 아, 중국인인가? 워셔 차오님아? 아니요. <웃음> 박제. 아 바로 박제될것 같은데 이거 큰일났네 네. 아무튼 네어 짭구님 네네 일단은 어, 친구 추가 드렸습니다 어, 저는 또 다른데 가볼게요 이분이 어, 나 겁나 시끄럽다고 하니까 어정말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빈 정상에서 도망가야겠어요 다녀오세요 네. 예어 킹아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아, 따 요즘에는 거울만 보고 어그뭐 그 잠수 타는 사람 양반들이 좀 줄어가지고 아 요새는 어 좋아요 어보여채질어좀 네, 먹어봐도 돼요. 좋아지, 사자, 사이 아, 근데 이렇게 좀, 이렇게 캐릭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? <목소리> 안돼 안돼 이쁘게 조려. 어, 어 잠만 이 안에 이거 콧물 있지 않았어요? 어 잠시만 기다려봐요. 안 잡아먹으니까 아, 역시 어 콧물이 있어 콧물이, 어. 계획, 어. 콧물이 있어, 안에. 어, 제 보자.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보이시죠? 네, 이게 바로, 어, 부리부리문의, 음, 실체입니다. 응, 뭐라요? 어, 그럼 뭐, 히노 유키가 어, 어, 아, 지금, 아, 참고로 지금, 이 유튜브에 어... 그거 보고 1월 21일쯤에 올라갈 영상, 지금 <목소리> 잠시만... 아... <아이, 목소리> 이게 <목소리> 소리! 아, 저 이거, 컴퓨터를 한번초기화를 시켜가지고. 어, 아이, 초기화기전이 괜찮은데, 지금은 좀, 소리 좀, 웅거리네가좀기고 이거, 이거, 이거, 이요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진짜 이거